안녕하십니까 푸티 성형외과 회장 고익수입니다. 가슴 수술의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면 임신이라는 과정이에요. 임신 동안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유방에 큰 변화가 있죠.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피부도 늘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 말고 그전 단계,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다든가. 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에요 나는 다이어트를 지금부터 약을 많이 먹고 할 건데 그래가지고 유방이 이렇게 처지면 이 교정을 되나요 됩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유방하수 교정을 하는 것보다 더 좋죠 더 좋은데 그분은 임신을 할거 아닙니까 임신을 한신다면 다시 커져요 그러니까 유방 조직들이 임신 때또 커지겠죠 그러면 임신을 하실 거면 사실 미루는 게 맞습니다 20대 때 다이어트를 해서 어난 임신은 3 5 넘어서 할 건데 10년 후에 할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유방이 밉게 사는 거는 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젊은 10년 동안에 그 나중에 할 임신 때문에 내가 어 이거를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도 저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당장 예쁘게 살 그 시기에 당당하게 사시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그런 이벤트 요즘은 한명 정도 나니까 그 이벤트를 언제 하든 만일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처진 유방으로 사실 거라면 그건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임신 후에 커져서 다시 수술하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 유방 하수 수술은 뭔가 보형물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유방조직을 잘라낸다던가 하는 수술이 아니라 피부를 떼어내서 늘어진 피부를 오므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몸에 부담도 안되고 유방실질 자체를 건드리는 수술도 아니래서 예쁘게 살고 싶다면 다이어트로 축 늘어진 유방도 얼마든지 결혼 전 임신 전에 수술하실 수 있다는 건 명심하시고요 젊고 예쁜 시기에 예쁘고 당당한 가슴을 가지고 살시길 바랍니다.